집에서 이제는 반대로 2시간, 4시간 만이라고돈벌수 있다 진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이거는 매출을 급상승시키는 어, 매출을 급상승도 급상승이지만 돈 없이 광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네. 스테비아 이. 밤을 네. 또 올해에 출하를 하셔가지고 그쵸. 또 어. 판매를 하실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런 상품을 우리가 이게 너무 좋잖아요 사실 대표님 말고는 저희가 받을 길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위탁 지금은... 판매를 또 가능하시다라고 저희가 저희 구독자님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탁 판매하실 분들 어떻게 대표님하고 연락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상품을 또 보내 주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희가 일단은 위탁판매 모집같은 경우에는 위탁판매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던 업체는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고객님들이랑 저희랑 그냥 B2C만 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B2B는 전혀 저희가 뭐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단학생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저희가 B2B도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단가라든지 뭐 상세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서 조금만 바꾸시고 음. 내 상세페이지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 음. 그럼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드려요 음. 네, 그럼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드리면 요거는 초기에는 엑셀로 저희랑 주고 받다가 발주서로 엑셀로 주고 받다가 저희가 조금 더 발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드려. 그러면 취급해 주실 수 있는 상품들이 지금 365 팩토리에 올려져 있는 상품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네.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계속 상품도 업데이트 되시고 네. 신규 상품도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할수 있으실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 메리트가 음. 하나가 뭐냐면 저희 365 팩토리만의 이제 위탁을 지금 현재는 다 일반 배송으로만 해요 음. 근데 위탁을 새벽 배송으로 하는 곳은 없어요 <웃음> 새벽 배송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새벽 배송 테스트 보드가 다 끝났습니다. 네. 작년에 다 끝났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 고객님들한테도 보내주고, 새벽 배송을,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위탁보 주시는 것들, 그것도 다 서울 경기, 그리고 천안, 충남까지 가능합니다. 새벽 배송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송비는 이제, 이거는 노출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한 천원 정도만 배송비를 올리면, 새벽 배송이 전환이 가능해요. 다 하실, 다 하실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네요 그쵸. 여러분 새벽 배송을 어떻게 위탁 도매 업체에서 여러분 네. 할수 있겠습니까 쿠팡은 위탁 도매 업체로 쓰지 않는 이상은 새벽 배송이 되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 <웃음> 네. 제 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웃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상품들 상세 페이지도 주시고 프로그램 네. 설치해 가지고 잘 등록해서 잘 판매하시기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은 대표님의 시장을 또 다른 분들이 빼앗아 가는 거일 수도 있을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럼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다 연락해 가지고 시장에 막 너무 이거 파는 사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건데 네. 그때 대표님의 생각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응. 이, 이거를 혼자 팔았을 때 판매하시는 이제 그 손님들 응. 근데 이 손님이 응. A라는 구독자님께서 뭐 B라는 구독자님께서 아무 사이트에 올리셔도 응. 보시는 분이 다 틀리십니다 응. 그리고 내 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사이트가 가지고 있,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올리면 제 손님하고 그 구독자 손님하고는 전혀 다른 손님층이에요. 음. 그래서 제 손님을 뺏어간다. 라는 음.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냥 내 상품이 그만큼 많이 알려지는구나. 음. 라는 생각을 했지. 음. 뭐 이걸 가지고 뭐 단가를 뭐전 낮춰서 팔게요. 단한 번도 몰아한 적이 없고. 음. 그냥 편하신 대로 파세요. 납품가는 주시되, 여러분들이 판매가는 결정하시면 네네. 된다라는 거네요. 어찌 보면 상세 페이지 조금 더 바꾸고. 그렇죠, 바꿔야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시장이 있다면 여러분들 많은 시장을 만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밴드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판매를 또 하고 계시기도 하고 인스타나 뭐 다양한 마켓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켓을 또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판매하셔도 대표님께 네. 나가도 저희 것도 같이 나갈 것 같아서 별로 걱정은 아니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특이한게 음. 이스테비아망 같은 음. 경우에는 음. 납품가를 저희가 드리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위탁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요 음. 근데 저는 많이 나갑니다 네이버에 똑같이 판매를 해도 왜요? 그,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그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가격이 무조건 낮다라고 해서 거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를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음, 그 고객층들이. 라이브 커머스도 계속 하시면서, 어느 네. 신뢰도 계속 쌓으시고, 그리고 그렇죠? 단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식품 쪽에서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단골 확보가 잘 된다는 점이랑 이, 음식을 한번 먹어보게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이 좀 길다는 라게 식품의 특징인데 농산물이고 바로 직접 받자마자 까먹을 수 있다는 라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또 고객 입장에서는 관여를 아주 많이 하는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브랜드가 너무 갈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라게 가장 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3 6 5팩토리에서 이렇게 상품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위탁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대표님께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대표님 직원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도 해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저의 금맥을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매출을 일으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도 사실 라이브 커머스 제가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로 매출을 그렇게 하루에 3만 8천원 팔리는 <웃음> 마켓에서 하루에 <웃음> 1,200만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지 대표님만의 노하우,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일단은 삼룡 팩토리의 라이브 커머스 노하우라고 하면 은 사실은 어, 라이브 커머스가 어,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어, 나는 물건을 소개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세요 음. 근데 저희는 상품 설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면 메론 모르십니까? 알죠 바나나 아시죠? 알죠 방울동마도 아시고 네. 뭐 웬만한 농산물 다 아세요 음. 어머니들 모르실 수가 없고 아이 키우는 집에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제가 이게 뭐 건강에 좋아요 뭐, <웃음>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약단방입니다. 네. 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뭐 이런 이 소리를 <웃음> 계속해 봐야 음. 재미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소통을 좀 많이 해요. 어떤 얘기 하세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 할때 되게 말할 때 뻘쭘하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어, 저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는 음. 예전에는 댓글이 음. 안 올라왔지만 음. 이제는 쉴틈 없이 올라옵니다. 음. 그래서 그것만 댓글만 읽어줘도 음. 한 시간이 지나가는 상황이 왔는데 네. 그 전에는 제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기능성 이라는 말을 이제 전혀 안해요 이건 뭐 항암효과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소리를 전혀 안합니다 방송에서 음. 그리고 그냥 고객님들이 올려주시는 궁금증 그냥 정확하게 다 해결해 드려요 음. 근데 이 고객님들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별풍선도 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이게 고객들이 네. 어 누구누구님 이렇게 해서 어, <웃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 안녕하세요 해주면 너무 좋아요아 그래요? 그 댓글을 쓴다는 거는 난 여기서 대화를 해볼 마음이 있어 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댓글을 대부분 라이브 커머스 하시면서 아무도 안읽어줘 음. 그리고 막 끼어 넘어가요 맞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네. 처음에 인사할 때막 어, 누구님 들어오셨어요? 누구님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돼가지고는 자기 할말 많고 네.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네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는 고객님께서 어 이거 밤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른 거 설명하다가도 그냥 고객님 질문이 딱 들어왔으면 멈춰요 음. 그리고 그냥 밤이 뭔지를 설명을 음. 해줘요 이렇게 깐다? 네 이렇게 편리하다 라고 그리고 그 고객님을 음. 지목을 하죠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 처럼 음. 왜냐면 저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목을 하고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음. 그 사람은 나한테 하는 소리네 하기 음. 때문에 이탈률이 떨어져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올라오면 저는 하나하나씩 다 읽어요 음. 다 읽어주고 답변 주고 요렇게 음. 그렇죠? 만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 명이 들어와도 제가 예전에 한번 감자밭에 간 적이 있어요 음. 실시간으로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도 좀 그때 멘붕이 왔던 상태였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그분들하고 대화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탈을 안 해요 내 이름이 불리겠지 기다리고 는기다리 있는 거예요 저 유치원 생 예. 고객님들이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다 이렇게 맞습니다. 떠나가지고 대표님,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의 심리를 참잘 알고 계시는 네. 것 같고, 이것도 다 판매하시면서 좀 쌓이셨던 노하우이신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주절이 좋은 말다 다 썼죠. 뭐, 밤드시면 뭐, 어디에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막, 이런 것들만 설명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제가 학원도 가봤는데 음. 학원도 가봤는데 이거를 세 번, 네번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내, 이 손님들이 세이 번, 네번 듣고 나서 내 물건을 살까? 음. 그냥 그 시간에 고객님 댓글이나 읽어줘야지 이러고 음. 앉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니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라이브 하면 하셨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한 마디 하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음. 네. 말할 주제나 소스나 이런 게 없어지는데 그 카메라 보고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이 없는 그 채팅창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은 또 어디서 나오시는지 제가 말했잖아요 그 고객은 그 대화창을 썼다라는 거는 나랑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 안녕하세요 하면 그 사람한테 초점이 바뀌어요 음. 내 댓글창에 댓글이 없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던 사람을 집요하게 고객님이 이거 괜찮으세요? 음. 오늘은 어떠셨어요? 뭐 오늘 날씨는 괜찮죠? 고객님이 들어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막 이런 말로 그 고객님의 다음 말을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어... 그럼 그분이 계속 댓글을 다세요 아, 그래서 저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사람 몇명 없는데 네. 라이브 하는데 저 라이브 커머스막 들어가는 물건 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 했더니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네. 되더라고요 근데 좀 이젠 나가고 싶고 다른 방도 가고 싶은데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고 자꾸 얘기를 거니까 맞아요. 미안해서 못 나가겠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는 계속 이제 신뢰를 쌓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단골 손님이 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 주기도 하고, 그렇죠. 연속 재생하는 시간수가 길어질수록 추천 영상으로 뜰수 있는 부분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님이 또 방송도 분석하시면서 몇 시에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고객들한테 이름을 불렀을 때 어땠는지, 음. 그냥 설명만 쭉 했을 때 어땠는지, 뭐 주제는 뭘로 얘기했을 때 괜찮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으신 거네요, 거의. 네, 그리고 네이버가 정말 고맙게 아시다시피 내가 무슨 말을 했던 시점에 구매가 이루어졌는지가 나와요. 아 어, 맞아요. 네이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대박입니다. 음. 저희 과일은요 먹을 때 사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그렇게 라이브 커머스에 먹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뭐 하겠어요 그냥 먹기만 하지 이러면서 계속 썰어서, 썰어서 먹으시더라고요 네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먹습니다 근데 너무 그 소리랑 그게 너무 식감을 너무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도 <웃음> 계속 이렇게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지금 이제 저희 365북토리는 라이브 방송 키고 나서요 어, 저희 이제 라이브 호스트에 이제 흥삼삼촌도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무음으로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가끔 생겨요. 아, ASMR처럼? 네, 계속 그냥 먹기만 해주고. 응. 그리고 저희는 방송 중에 엄청 먹어요. 바인드시더라고요다 네, 뭐, 종류별로 먹으시더라고요. 망고 뭐, 막한 박스 먹을 때도 있고, 응. 막 순대국도 막두 그릇씩 먹고. 응.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자극이에요. 음.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구매가 올라오는지를 볼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그러면 방송을 하실 때 장비나 인원이나 이건 또 뭐, 어떻게 되나요? 혼자 다 합니다 혼자 카메라 켜고 마이크, 네. 차, 마이크 하세요? 네 하죠 마이크 하고 앞에 그 음식이랑 이런 거 세팅할 거는 미리 옆에다 갖다 놓고 네.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가면서 얘기하시고 그쵸.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카메라 앞에 그냥 세워두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 세팅할 거 미리 조금 세팅을 해놓죠 어어. 그런 다음에 제가 썰 도마 갖다 놓고 어어. 그리고 브리스 측정할 기계 갖다 놓고 어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어어. 그 고객들이 카메라를 켰을 때 사람이 없다고 라 해도 어어. 그냥 제 음성만 나오면 돼요 어어. 아니면 그냥 켜놓고 들어가는 거죠. 인사를 음.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걸어 들어오시는 네. 거군요. 마치 음. 뭐 여기에 이제 내가 이제 입장한다 음. 이런 느낌으로, 그럼 핸드폰 내 핸드폰 여기 하나 그 모니터링 할거 하나 두고 송출용 하나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할때이 음. 핸드폰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음. 아, 핸드폰 두 대나 필요해라고 음. 얘기하시거든요. 음. 근데... 구독자님들도 똑같은 게 핸드폰 하나 있으실 거고요. 노트북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응. 근데 태블 여기에 태블릿 PC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응. 근데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가 들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노트북을 연결하시면 돼요. 어... 그럼 댓글 창을 계속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핸드폰 하나 그리고 어. 노트북 하나 이렇게 어. 시작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핸드폰 하나로도 방송을 할수 있다 프리즘으로 연결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맨 어, 처음에는 네. 라이브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툴에서만 네. 이용을 했었고요 었 네, 네. 그리고 그 프리즘을 찾기까지 전 4개월 걸렸어요 어.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음. 이제는 장비가 어마어마하죠 뭐 카메라도 4대, 어. 뭐 조명도 15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음. 지금은 많아졌죠 이제 막 음.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모르니까 다 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딱 진짜 중요한 건 카메라인데 내가 볼수 있는 PC야인데 음, 댓글을 봐야 되니까 네요거딱두 대면은 음. 바로 할수 있어요 판매자님들이 다 가지고 있으실 만한 장비들이네요 그럼요 이거 없으신 분이 없어요 전화 안 받으실 거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노트북 있어요. 저한테 엑셀 보내실 거예요. 사업하시니까.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이두 네. 가지는 꼭있어야요 좋습니다. 어찌 보면은 대표님의 라이브 커머스의 노하우들도 정말 많이 더 신독 있게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교육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제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웃음> 네. 진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웃음> 교육 때 완전 이거는 매출을 급상승시키는 어 매출을 급상승도 급상승이지만 돈 없이 광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것도 네이버의 최상단에다가 올려서 음. 여러분 다음 <웃음> <웃음> 교육을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저희한테 위탁 상품으로도 이렇게 많은 제품을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노하우까지 또 담아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 만나가지고 이야기 해보니까 어떤지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일단은 인터넷은 온라인 쇼핑은 정말로 만만하게 보고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음. 뭐 여러분들도 구독자님들도 이제 많이 유튜버를 많이 보실 거고 뭐그리 다른 것도 많이 공부를 하실 건데 뭐 2시간 4시간 일하고 뭐몇 백만 원 번다 그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2시간 4시간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그 남는 시간에 2시간 빼고는 다 일하신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위탁 받으신다고 해서 엑셀로만 끝낸다 계산도 해야 되고, CS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초보셀러 분들은 그래도 겁내지 말고, 다나쌤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좋은 곳이 생겼잖아요. 새벽 배송도 해줄 수 있고, 일반 배송도 해줄 수 있고, 요 기회를 잘 하셔야 집에서 이제는 반대로 2시간, 4시간 만이라고 돈벌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겁니다. 네. 이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조언도 아끼지 않고 해주시고 물건도 이렇게 납품해 주시는 저희 365 팩토리 대표님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구독자님들을 앞으로도 많이 찾아뵙게 될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출연하고 싶으시다면 저한테도 매일 연락 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